쇼츠의 정의부터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60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말하는데 근데 60초 이내라고 무조건 쇼츠로 들어가진 않아요 가로로 된 영상은 안됩니다 60초 이내라도 가로된 로 영상 은 쇼츠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게 쇼츠냐 60초 이내의 세로 영상 60초 이내의 세로 영상을 쇼츠라고 합니다 뭐 10초도 될 수도 있고요 15초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초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딱 60초로 맞추면 안 됩니다 59초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세로로 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60초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쇼츠가 아닙니다 일반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편집할 때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1080 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이거를 FHD급 이라고 하는데 영상을 만들 때 렌더링을 하잖아요 보통 1920x1080은 가로 영상 비율이에요 세로로 된 영상 비율이 있어요 그걸로 렌더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가로로 촬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옆으로 돼서 영상이 촬영이 돼요 근데 셔츠 영상은 가로로 촬영하지 마시고 세워서 세로로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이게 옆에가 잘리지 않고 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가로 영상을 쇼츠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로로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가 영상이 들어가고 화면이 여기 위아래가 범게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은 가운데 영상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상이 작아 보이죠 그래서 영상 편집하실 때 쇼츠를 만약에 만든다 꽉 차게 영상 편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가로 영상이다 그러면 이거를 확대를 해요. 확대를 해서 가운데 부분만 잘 보이도록 이렇게 편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로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가로 영상을 세로로 편집하고 싶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로로 찍어진 영상을 가운데다 놓고 위아래 비운 공간에다가는 자막을 넣거나 채널 명을 넣으시면 돼요 쇼츠가 홍보하기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반 영상에 비해서 노출이 많이 돼요 일반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쇼츠를 올렸더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일반 영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쇼츠 영상을 함께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쇼츠 영상을 그냥 대충 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아무거나 막 올려도 될까요? 안 됩니다 쇼츠 영상은 썸네일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제목이 중요합니다 쇼츠의 제목 일반영상 썸네일이 중요하지만 은 쇼츠는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 제목을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궁금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쌓는 거를 제목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컨텐츠 주제로 잡아야 돼요 그 컨텐츠 주제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쇼츠 영상은 재미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쌓는 주제를 해 가지고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근데 구독자가 안되는 이유가 일반 영상이나 채널의 전체적인 특징이 쇼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쇼츠 영상이 노출이 됐다가 갑자기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쇼츠 영상이 멈추는게 아니에요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고 나서 조회수가 좀 오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노출이 좀 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느정도 올라갔다가 멈추더라고요 그게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다시 올라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었는데 이게 한달 전에 올린 쇼츠 영상이 갑자기 노출이 되면서 조회수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시기를 잘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쇼츠 영상을 잘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